헐 <웃음> 헐고 어느 주거를 먹어도 <웃음> 오늘 자유 <오케이. 웃음> <온발진>. 바지 굉시 <굉장히 웃음> 티셔츠 나시를 맞춰놓고 그리고 이 바지는 머리가 쫄기 때문에 그음 저심니다요 소금 빵 먹을 사람 <웃음> 아무도 없네. 자다니까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니, 예쁘지 않아? <웃음> 연기통이 <있는> 거라. <거야. 웃음> <웃음> <웃음> 국 <laughs> <laughs> 한 바가지를 받고요 감기가 안 떨어지지 했더니 알레르기 비염이었대요. 향한 마음인가 봐, 향한 마음인가 봐. 생감대 응? 생 소리가 좀.